그러니까 무슨 백수 브이로그 같네요. 이사를 막 맞춰가지고 찍을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을 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일단 이런 것도 다 나중에 남겨놓으면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비디오를 켜보았습니다. 일단 짜장면을 주문했구요. 국룰이죠? 국룰. 이사한 뒤에 짜장면 먹기. 이게 원래는 처음 계획은 되게 거창해가지고 이사하는 전 과정을 브이로그로 남겨보자 했는데 이사를 하는 것 자체가 또 염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하는 거랑 청소 같은 경우에는 전부 업체에 맡겨서 편하게 옮겨올 수는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옮겨와 가지고 그 짐을 푸는 과정들을비디로그를 남기면서 그 일전에 조승현 작가님이 하셨던 것처럼 막 자기 짐 풀면서 이제 썰 풀기 그런 거를 해볼까 했는데 이게 이제 저를 너무 과신했던 거죠 진짜 너무너무 짐이 많,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거를 하나하나 풀려니까 염두가 안 나서 이것도 그냥 사람을 쓸까 합니다 뭐 이게 또 자본주의의 참맛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돈 버는 거지 뭐. 맨날 서브웨이만 먹다가 짜장면은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서브웨이 아니어도 꼭 풀만 먹고 그랬는데 닭가슴살이랑 아, 나무젓가락도 진짜 오랜만에 썼어요. 일회용품 줄이기 한다고 요즘 막 이런 거안 쓰고 있었는데 오늘은 모두 뭔가 평소의 그런 패턴에서 벗어난 날인 것 같습니다. 짜장면 아무튼 이사한 날 남기는 영상이 무슨 먹방밖에 없네요. 뭐 간만에 탕수육과 짜장면을 아무쪼록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미안입니다. 긴 생각하기 전에 일단 실천부터 하는 편이다 보니까 보셨다시피 일단 서브웨이만 먹기 챌린지를 갑자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된 프로젝트였냐면 요즘 너무 바빠져서 막 도시락, 건강식 이런 거 만들 시간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체 식품이 뭐가 있을까 찾다가 서브웨이가왜 워낙 건강식, 다이어트식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로 뭔가 식단 관리가 될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다양한 서브웨이만 먹기 챌린지들이 이루어져 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더 궁금해진 거는 대부분의 챌린지들이 일주일에 국한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몸이라는 게 일주일 만에 막 극단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어렵다 보니까 이게 한달 동안 내내 먹어도 정말 그런 결과가 나오나 궁금해졌고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지막 2주 차가 넘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매일 어떤 서브웨이 메뉴를 먹었는지 기록을 하고 매주 인바디를 찍고 마지막 주에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렇게 서브웨이만 먹기 챌린지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달간 주말을 제외하고는 서브웨이만 먹기 다이어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뭐일주일만 하기 이런 프로젝트 아니고요 한 달간 내내 꾸준히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통계 검정까지는 무리더라도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기에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바디 측정 결과를 보고 서브웨이 다이어트 전후 내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브웨이 다이어트 전 내용입니다 5월 25일에 찍은 내용이고요 인바디 내용을 보면은 체중이 70.9kg 그리고 골격근량이 33.4kg 체지방량이 12.4kg에 체지방률 17.5%로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그러면은 서브웨이 다이어트 후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비교 분석을 해보면은 체중이 71kg으로 0.1kg 증량이 되었고요 골격근량은 33.7kg으로 300g 늘었네요 근육이 뭐 좋은 소식이죠 체지방량은 12.1kg으로 300g 줄었습니다 그리고 체지방률은 17.1%로 0.4%가 줄었네요 결론적으로는 분명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하루 3끼, 한두 끼도 아니고 하루 3시 3끼를 한달 내내 서브웨이만 먹었으니까 조금 더 극적인 변화를 기대해 왔건만 아쉽게도 자유로운 식사를 할때 비해 그렇게 극적인 효과는 없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서브웨이 다이어트가 아니라 원래 하던 다이어트, 데미안 키친이죠. 건강하고 맛있는 식단을 직접 만들어 먹으면서 다양한 운동들을 병행해 가며 다시 몸 관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맛있는 거 그냥 먹고 싶은 거다 먹으면서 크로스핏을 하던 때가 몸 상태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거의 체지방률이 11%대에 육박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17%에 육박하고 있죠. 아주 심각한 일인데 그래서 지금 위기감이 엄습해오고 있고 다양한 운동들을 다시 시작하면서 몸관리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데미안 노트 다음부터 다시 다양한 뻘짓들, 다양한 도전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미안이었습니다.